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일단 이벤트 진보서전 아 우리 4명 제대기 나타나 버렸는데 어 지금 대충 뭐 오토로 대충 하고 있다가 똑바로 한번 치보자 해가지고 치가지고 지금 현재 55위 점수를 했거든요 저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핵심정리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어. 자 오늘도 공략인 척하지만 공략이 안될 수 있는데 그래도 공략이 될수 있어요 이게 <웃음>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보스는 그래도 공격이될수 있는 게 내가 뭐 스펙 발로 찍어 눌렀다 뭐 어떻게 해도 어 그러면 본인 스펙에 맞게 지금 제가 요 핵심 정리해 드리는 거를 적용하면 만약 하드하는 사람이 익스트림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어 요런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우리가 뭐 상위 60% 하는 분을 상위 50% 끌어올리 끌어올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느낌인 거거든 어 30% 하는 분을 10% 올린다 약간 요런 정도 어. 자 세팅부터 한번 보자면 마가우드 생철이고요 비델리 생철 썼습니다 근타르 생철 썼고요 서브 체리엘 생철 썼습니다 자 요리는 공격력 요리 먹었고요 스코어 이거는 이렇게 세개 체크했습니다 여덟 턴 안에 글리아고 필살기 안 쓰겠다 약속한 거고 성전 여신족 일자안 쓰겠다 이렇게 해서 더 받는 거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어. 일단은 패도 좀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 좀 위트라이하면서 그렇게 나갈 텐데 일단 말이죠 제가 하는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. 저도 뭐 다른 뭐 글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좀두드리 패가 보니까 아 이렇게 패면 되겠네 이렇게 느꼈거든요. 처음에 제가 얼마로 좀패습니다 얼마 조금 뭐 빨리 안 죽이면 좀 피곤해지던데 뭐 그래가지고 일단 핵심 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. 우리 마가리우드 스택을 풀 스택을 쌓겠다. 5스택 그리고 비델리 풀스택 6스택을 쌓겠다 그 다음에 다 죽이겠다 <웃음> 요거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생각해야 공략이 되지 않겠나 어? 그래서 버프를 좀아해서뭐더 올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써볼게요 버프를 그냥 지금 버프를 쓴 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마가리우드 어 개성 스택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이러다가 패가 잘 뜨면 또또 또 붙을 수도 있어. 패가 패가 그렇지 이렇게 오 나쁘지 않은데, 음, 나쁘지 않게 붙었어요 요즘그면 자, 치보세요, 한 번. 어, 마그러드 개성 하나 더봤고요 어, 근타르로 또 치겠습니다. 자, 근타르로 칠 때도, 근타르도 사드천사니까, 어, 여신 엘리, 어, 우리 비델리 비렐리 거 스택 발동되고 있습니다. 오, 매석기 치는데, 새도 좋았어요. 잘했다. 자, 오, 요렇게 계속 패가 떠주면 좋겠고, 그럼 막상 이제 극딜할 때는 일마고도 버프가 떠주면 좋겠는데. 음 밀마 스택이 세개제세 개. 3개. 그러면은 헛되치 쓰지 않아 볼게요. 조금 더잘뜰 수도 있으니까 기대를 한번 가져본다 이런 말씀이고. 점마부터 일단 찍게요. 점마부터 찍어보자. 아못 어, 죽일라나? 얘들어 딜 이거밖에 안 나오냐? 자 근타를 한 믿어볼게. 가보자. 쇠도팝바 팝아 팝. 아못 죽겠네. 제작스이 피사의 계지가 높아지면 아군 뭐방어리 올리는 뭐 그런 게 있거든. 그렇게 그러니까 다 몰라오대 그냥. 어느까지 몰라도 되는데 핵심은 핵심은 쉽게 생각해야 일이 풀리거든 쉽게 생각하면 핵심은 풀스텍 싸서 때려지긴다 이거에요 이게안 이거 떴다 그죠 이마 버프가 하나 좀 떠줘야 되거든 이마 버프 이거는 패가 안 떴는데 패가 잘 뜨면 이게 삼성으로 붙었고 이마 버프 하나 붙었고 이러면 나도 기록 갱신도 할수 있을 만큼 잘 떴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다 어, 못했다 전체기로 얼마 이마 찌기쁘고 엄마한테 요것도 좀잘 뜨면 좋거든 왜냐하면 또 점수 더 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한 번에 눈떼때 40만 이상딜 뽑는 거, 그거도 한번 나오면 좋기 때문에 궁을 쓰면 되게 쉽지. 근데 궁을 안 쓰겠다고 약속을 했잖아. 약정을 하고 왔거든. 내가도 자 한번 보자. 안 되네. 아안 된다. 이게 이게 아자이 파는 망했다. 진 아, 보스는 패빨이지. 자 이거는 망한 파는 어떻게 하면 된다? 치기 뿌 어, 치기 어, 뿌면 됩니다. 에 다시 해보자 한번 더. 바크당. <웃음> 꽝 와우 170만 야 우리 근타르근타르야 우리 금타르가 성당하단 말이야 얼마 이게 6700밖에 못했네 어, 자 오케이 56만 터지면서 아 좋아요 아 깔끔하네 아여이스 버프만 좀잘 떴어도 이거 오늘 기록 갱신하면 하는 건데, 내 턴. 시간좀더 끌어볼게요. 시간을 조금 더 끌면서. 자, 버프들 지짜 부탁 좀 할게. 아, 이정도이정도 이 정도. 아, 공부는 뭐, 상관없죠. 요거, 거를 하나라도 갖고 있었다면 공부는 무섭게 없고. 그래서 이제 2패 때는 열마를, 열마를. 만약에 다니기를 죽인다면 열마를 먼저 죽이는 게. 좋을 것 같고 오튼한번더 끌어 볼게요 한번더 끌어 보자 역시 이 그릇은 최상급이다 자 버프 하나 더 나오자 도도도독 오케이 오스택에서 요거 2성이네 요거 3성까지 나오면 이제 더 끝내주겠지만 자그 정도 선에서 킬 따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하고 아 그래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뻑크닥 빡 크다 119만 요렇게 나름 이래저래 해봤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7500자정도 그 기록은 못 깼지만 핵심은 좀잘 전달이 됐죠? 전달됐나? 핵심 뭡니까? 일단, 여신 종족만으로 된 덱이고, 덱 그자로 따라하시면, 따라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, 무조건 여신 종족으로 마무리 될 거고, 단일 적군 1회 공격으로 40만 이상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. 만약 전체기 기준으로 보면 120만 이상이 뜨면 괜찮고요, 아니면 1인기로 40만 이상 꼭 한번 띄어야 된다는 거, 그거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막 버프 막 스택 쌓고 막한 거야. 음, 그렇게 했고, 여덟턴 안에 클리어 하는 거, 필살기 안 쓰면서 클리어 하는 거, 그리고 성전 여야를 안 쓰는 거 해가지고, 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공략이 아마 잘 안됐지 아마 <웃음> 아니가내 공략이 잘된 건지 는 모르겠는데 여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티어 더 올라가실 수 있게 어떤 제 덱이나 템이나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구스 형은 아, 저걸 중요치 생각하고 카드를 터는구나 이 정도만 보셔도 오, 모르고 하셨던 상황에 비해서 는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응원하며 <웃음> <웃음>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